안녕하세요 아셀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이번에는 네팔에 있는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떠납니다 지금 도착한 곳은 드디어 네팔 어,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카트만두 공항이 보여 드릴게요 어떠셔도 됩니다. 와이기택시 작다 공항을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은 저녁이라서 그냥 공항 바로 앞에 있는 로컬 택시를 탔습니다 그 비용 이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었때500 500 루피에 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500에 최대한 흥정하려고 했는데 제가 세, 두세 명 택시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평균적으로 800, 700을 말하고 있고 어 저녁에는 저녁이라서 500까지는 다간 사람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좀 가격 적게 말한 600이 있어가지고 네, 그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타멜 지역에 엘부스 홈이라는 게스트 하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웃음> 좀 급하게 제가 예약한 것만 있었는데, 저는 뭐 원래 뭐 이, 너무 막 따지지는 않는 사람이라서 그냥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가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웃음> 그런데 그 도로 정비가 잘안 돼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오토바이도 많고 상당히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히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배고파가지고 좀 레스토랑을 왔어요 이름이 나마스테 레스토랑인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메뉴를 몇 개를 좀 골라봤어요. 그 중에서 처음 고른 게 딸밭이라는 메뉴가 많은 분들이 먹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딸밭을 한번 주문해봤어요. 딸밭 주문하니까 이렇게 오더라고요. 지금 먹은 거는 감자조림인데, 반지 감자, 야채조림인데, 이거는 맛이 예상되는 맛과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카레? 가루에다가 감자 볶은 거. 그리고 옆에 있는 야채도 먹어볼게요 이 야채는 청경채네요 청경채 청경채 구운 거라서 그냥 무난히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국수 국수 국수인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이건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다 근데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막 이상한 향이 나는 건 아니라서 향향 향 자체가 쎄지 않아요 향 자체가 좀 가볍고 음. 어. 이떻게 보면은 야채스프 가돼요 야채스프 야채스프 같은 느낌의 어. 와 이거 맛있네요 이거. 어, 지금까지는 음식 나온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되게 맛있는데? 어.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볶음밥이 나왔어요 여기 와 근데 메뉴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네 제가 세개 시켰는데 처음에 달반던 한번 그리고 한 10분 뒤에 국수 나오고 그리고 한또 20분 뒤에 뭐? 한번 볶음밥 이세개 메뉴가 다 나오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아 근데 맛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뭐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딱히 일다음 뭐 하려고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9시라서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먹고 사실 남을 줄 알았는데 제가 좀 많이 배고팠나봐요 거의 다 먹겠네요 제가 주말 한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은 라시입니다 항상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 라시를 다 너무 궁금해하고 잘 맛있게 먹어서 저도 진짜 매번 많이 듣기만 하다 보니까 <놀람> 드디어 그 기회를 가지게 되네요 음, 엄청 맛있데요 는 이거 와 이거 마실 수 있는 요거트에 견과류랑 계피랑 섞어가지고 그거랑 좀 설탕을 넣어서 갈았는데 아, 이거 엄청 맛있네 이 집이 다시 진짜 맛있겠네 요아 이거 진짜 맛있네요 계피향에 이렇게 요거트랑 어울릴줄 몰랐는데 잘 나오나? 그 하, 밥을 먹었구요 사실 말도 안되게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계란볶음밥 나왔을 때 쯤에는 아 이건 좀 싸고 가야다 싶었는데 또 먹다 보니까 한반 이상 들어가서다 먹었어요 네, 남은 거 없이 정말 배부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제가 이게 혼자 왔으니까할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봐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카트만두 네팔 오면 뭐를 먹나 했는데 어 이제 대표적인 이름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 가장 많이 듣는 거 모모 그게 여기, 여기, 네팔식 만두인데, 그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내일 아마 오전에 먹어보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리고, 어, 아까 저기서 이제 먹었던 그 계란국수 비슷한 게 땜뚝인데, 그, 땜뚝도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먹었고, 땜뚝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딸밭. 와, 딸밭이, 딸밭이 여기 식으로 찾아보니까 그 그냥, 우리나라 따진 백반 같은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반 우리나라 백반도 먹으면 그 여러 가지 반찬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어, 네팔식 뭐 기본 반찬들 여러 가지 옆에 이렇게 다 있고 카레랑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딸밭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떠나서 저한테 제일 좋았던 건 라시. 라시가 와라시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먹어도 될것 같아요 저 정도로 맛있게 만든다면 그래서 이거는 라시 만드는 방법이 각 레스토랑마다 좀 다르게 가지고 갈것 같은데 한 번씩 다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 <웃음> 첫날 카투만두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어... 이틀자 네, 카트만두에서 2일차가 되었습니다 그 오늘은 또 아침밥을 좀 먹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신기한 게 개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개들이 차도에는 안 가고 사람보고 짖지도 않고 얌전하게 있어요 네. <웃음> 한국 곳에 왔어요 왜냐면 돌아다니다가 생각보다 아침에 그가만한 레스토랑이 근처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 음, 어제 왔었던 어제 저녁에 먹었는데 정말 괜찮았던 곳이라서 어, 아침에도 어차피 메뉴만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않나 해서 또 왔습니다 그 오늘 제가 먹을 거는 티킨 프라이 모모랑 돼지 어, 촐모모 그리고 초메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이거구요. 이거죠. 이거고. 또 하나는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베지 초르모모. 이거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믹스트 초메인 해가지고 이렇게 세개랑아 어제 여기 기가 막혔던 플랑라시가 있는데 오늘은 이 바나나라시를 먹을 겁니다. 베지모모. 저는 이숲이 이렇게 만두국 형태로 넣을 줄 몰랐네요. 먹어보셨나 아 이거 국은 똠양꿍이네 이게 너무 맛있어 이 안에 있는 모모는 마치 음, 피자 호빵 있죠? 피자 호빵에 들어가는 속이랑 맛이 비슷해요 똠냠꿍 숲에 피자 호빵에 들어간 거 이게 이, 이 모모 수프의 그 전반적인 제평입니다 근데 맛있어요 이 뭐냐면, 튀김, 모모 튀김. 모모 튀김이라서, 우리나라 국마도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음. 근데 모모는, 국도 나쁘진 않았는데, 튀김 모모가 더 맛있네요. 역시 튀김은 질리지. 네팔에 와서 알게 된또 재밌는 게, 인도에서 사람들이 이런 점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점이. 이런 점 많이 보는데, 이게 뭔지 몰랐었는데, 뜨랑길로, 유튜버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예스다 오케이다 맞다는 소리다 했는데 여기 바로 인도 네팔이 인도 위에서 있어, 있어서 그런지 인도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뭐 여기 현지인들하고 대화하면은 현지인들의 100이면 뭐한 90명은 이걸 하는 모습아 있어요 굉장히 귀여워요 이게 약간 뭐라고 설명했지 보면 오늘 사실 어제 먹었던 날씨의 경험을 기반으로 오늘 제가 가장 기대하는 음료예요 바나라라, 바나나 바라씨인데 먹어볼게요 1일 음. 날씨 가능하다면 지금 하겠습니다 네팔에 있을 때동안 마지막으로 초메인 초메인 나왔어요 그 판다 익스프레스 가면 은 나오는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미안 있죠, 미안. 그거랑 비주얼은 되게 비슷하고 맛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되게 일단 맛 자체가 담백합니다. 되게 담백하고 담백한데, 아이고, 맛있다, 이것도. 그. 이제 호스텔 나와가지고, 어, 택시를 타고 다시 에어포트로 갑니다. 이번에 그 여행 목적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인데, 작년하고 동일하게도. 예 지금 아마 많이 잘 찌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자제해야겠죠 이제 이제 먹을 걸좀더 먹었으니까 라씨는 못 참겠는데 그 포카다로 이동하기 위해서 공항을 왔는데 어 그냥 공항이라고 하면 보통 국제공항이니까 저를 국제공항에 데려다 줘 가지고 그. 인터내셔널하고 도메스틱하고 거리가 사실 온밖에 안 돼요 걸어서 그래서 사실 뭐 같은 건물에 있다고 봐도 되니까 뭐 지금 좀 걸었는데 도메스틱 에어라인이 여기 같아요 보이시죠? 부다 에어 항공 아, 부다 에어? 아무튼 여기로 이야기 돼서 한번 가서 타고 가볼게요 그 원래는 1시 20분 비행기인데 어 다른 분들 영상에서 보니까 그 와가지고 이제 뭐 티켓 할때좀 빠른 거끊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니까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3시간 일찍 그래서 10시 43분 비행기를 타고 갈것 같아요 버스 내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비행기 타러 가요 오기 아.. 오케이 아.. 땡큐 이 정도 사이즈네요? 요 카트 만에서 출발해서 포카라에 도착했습니다. 어 일단 포카라가 좀더 막네요, 신기하게.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서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좀 걸어서 가도 30분 거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정도 걸을지 모르겠는데 갈수 있는 좀 걸어 보려고요. 그래서 포카라에 있는 호텔로 출발합니다. 오다가 지금 개천 하나를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모든 범위들 있잖아요. 뭐 흙, 흙이긴 한데 흙 위에 쓰레기로 거의 뭐 가득 찼네요. 재밌는 게 <웃음> 차도에 소가 <속아> 돌아다녀요. <웃음> oh, excuse me. Uh, namaste. Uh, may I ask what is going on here? So this one is a. They are cutting the tree? Yeah, it's streaming. Ah, streaming, they're streaming. 도착했습니다. 근데 옆에 공, 공사를 하고 있어. 들어와서 체크인 하려고 네, 패스포트 내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니까 이렇게 워러멜론 주스, 수박 주스 주네요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오.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 보면은. 오. 수영장도 있고. 매우 깔끔해요. 향기도 좋고. 너무 음에 듭니다 아 여기는 뭐 쾌적하네요 폐와호 호수에 잠깐 나왔어요 그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면은 포카라에 있는 로컬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노는 걸볼수 있어요 보이나요? 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느린 속도로 많은 커플들한테 로맨틱한 시간을 줄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라면 여기 있는 포카라의 저 놀이기구는 익스트림 놀이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걸 타러 갈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름이 포카라 디즈니랜드네요 포카라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될 텐데 뭐 일단 동네 작은 곳이니까 그리고 탔습니다 이게 자이언트 휠이라고 해서 150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정도면 살수 있는 거예요 세번 사람이 많이 타러 가요 조정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무서워요 예? 오케이 음. 오! 잠깐만 이거 봐봐 음. 어. 잘 됐네요. 왜냐면 저 혼자 타면 너무 길게. Good. I'm better. I'm happy with you. Thank you. Me too. 음. 여기 밥다가 로컬 현지인하고 같이 타게 됐는데 오, 로컬. 빨 Honey, have you, have you ever tried this before? Yes, I have. l s e tried. It's fun, but it's a little bit scary also when we go down. Okay. Have you tried that? Have you tried that one? No, no, no, I haven't. That is also, that is, that's It's oh. best when we stand there, you think like you are flying like that. That type of... Ah, interesting. g o That is called a Viking, right? Yes. And I feel this giant wheel feel like a Viking too. Oh, that is a y nice o k a y o h wow. The... 현지인이 알려준 건데 여기... 그래서... 이것 그 이렇게 많은 데 쩌고 있는 이... 음, 바이킹입니다. 이게 약간... 어, 여기 바이킹이 약간 90도까지 올라가나 보네요. 아, 어, 근데 이것도 지금... 오분이죠, 이제. 아, 진짜 nice.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났어... 잠을 너무 잘 잤어요. 그리고 오전 아홉시에서 나와가지고 일단 일일 날이니까. 그처 앞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라시를 챙겨먹고 여기는 바나나 아. 바나나 스페니쉬 라시인데 아 이것도 맛있네요 첫번째 먹었던 그 카트만두 라시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청 맛있습니다 오늘은 좀 예약을 이제 확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트레킹을 어저께 그냥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좀 확인해봤거든요. 저는까 그러니까 좀 혼자 가고 싶은 그냥 아무것도 그냥 좀 받지 않고 혼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복잡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하게 되면 어쨌든 차를 타는 구간이 있는데 그 차를 쉐어를 안 하고 어 혼자 비용을 내면은 너무 비싸요. 차량 한대뭐 렌탈하는 데가 2만 루피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한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나 혼자 렌탈한다 그럼 뭐 2만 루피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최악하는 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나 라시 트래킹을 위해서는 그 팀즈랑 퍼밍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그 여행사를 통해서 어 여행사에서 대행해서 받아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직접 와서 받아도 되는데 직접 여행사 통해서 하면 은 500루피 정도 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하면 바 그냥 해당 팀즈 퍼밍 가격만 받고 살수 있으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걸 좀 추천하시더라고요. 많이 좀 걸을 필요도 없고 이게 페어스 바로 끼고서 이렇게 있거든요 조금만 걸으면 이렇게 올수 있어요 와가지고 퍼밋을 받으면 됩니다 요즘에는 팀지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들 퍼드민만 받고 간다고 해요 오늘 제 퍼밋을 받고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월드피스 파고다라는 경치 구경하기 좋은 장소로 뽑히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원래는 보통 좀 택시를 타고 어느 정도까지 가는데 제가 그 퍼밋을 받은 피스에서그 해당 좀 지역까지 뭐 1시간 정도 걸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걸어가려고 걷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길들을 걷고 있습니다 갉었네요 사람들도 게 네. 이런 길을 걷고서 가면은 언젠가 도착할 것 같아요 1시간이면 될것 같으니까 올 때는 택시를 타는데 갈 때는 가는 길은 즐거우니까 사실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막 가거든요 그러니까 천천이 걸어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역에 사시는 로컬 분들 같은데 지금 보면은 같이 이렇게 한 10분 정도 걸어왔거든요 왜냐면 길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구니 안에 다같이 물통이 하나씩 들어있는 걸 봐서 물을 뜨러 가는 것 같아요 물을 여기 있는 로컬 분들은 다들 이렇게 머리다가물잘 짐을 내시네요 네 다들 물을 들러 왔습니다 응. 그렇지만 저는 여기 멈추면 안되고 쭉 가야돼요 트레킹을 하다가 조금 큰 도로로 나왔는데 차도 거든요 근데 와 이거 풍경이 매우 독특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5분이나 10분 정도만 걸으면 저기 보이는 탑 부분인데 여기 수문 장은 강아지들이네요 뭐 먹니? 지금 올라온 것이 월드피스 파고다입니다. 왔는데 월드피스 파고다 안쪽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서 음 그리고 에휴 비디오를 찍을 수 없기도 해서 그냥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좀 이렇게 좋은 경치에 자리 잡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페 겸 레스토랑인데 와서 여기서 어 과일 스무디 하고 좀 이런 거 먹고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저쪽에 보이는 곳이 네, 페와우 호수입니다 저번에 포카라? 어, 포카라 디즈니랜드에서 만났던 로컬인이 추천했던 곳이에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넘어보면 이케으로 해서 안나푸르나 라든지 그런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날씨인지라 아쉽게도 볼 수가 없어요. 상당히 흐릿합니다. 이게 느낌이 약간 서울 서울 하늘하고 비슷해요. 약간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는 아니고 이거는 뭐죠? 그렇죠. <목소리>